안녕 응. 어디가? 공차 가려고 가요 다시 공차 가려고 가 공차 가려고 가? 어. 공차 마시러 어? 공차 어. 사러 공차 려러가음너옷 응. 혼자 겨울이야 응 <웃음> 근데 이렇게 이쁘네 남 이렇게 남 이뻐야 그래요? 남 남부 날씨가 없네 안녕 <목소리> 어, 그,게, 어, 맞아, 이, 그그 가게 그, 저아가게 아, 마, 잭아 쪼, 이. 잭슨, 쪼, 이. 쪼, 이. 쪼, 이. 쪼, 이. 쪼, 이. 쪼, 이. 쪼, 이. 쪼, 마시지? 응다마어 안녕 다 샀어요 왜 샀어? 마시고 집어 오랜만이야 오랜만에 마셔? 오랜만에 마셔? 이조이 아니 한 i 한 10일? 어 12만? 10일 정도? 오 i b y l Sibyl? Sibyl? Sibyl? Sibyl? Sibyl? Sibyl? s i b y 왜 밀크티 좋아? 밀크티 y l 한국 b y 맛있어 진짜. 음. 남처럼 아니 아자 아자 산요, 여러분 아자 산요. 다른 다른 땡. 어디? 다른. 밖에. 지점. 어, 다른 지점. 음, 다른 지점보다 맛있어. 어. 음. 그리고 옛날 음. 우리 민지대 민지대 동자소 맛있었어. 음. 아. 뛰어 있어? 차 타고 가서 먹어 어, 먹어야 돼. 맞아. 그리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 네. 도 네. 남 아이고, 맞아. 잘 먹어. 응. 저은 감치. 이야. <웃음> 재밌어? 응. 아이고. 왜 그거 안좋아? 맛이... 아마... 야! 사람처럼 입맛있어! 옛날좋아? 그럼... 안좋아? 옛날에는 먹었던거 같은데... 어... 아마... 응. 음다 <웃음> 먹고... 잘나 잘나! <웃음> 와! <웃음> 야! 도우아 이혼자 혼이 혼이 님이고생이에이 혼이 혼이 혼이 잠시만요 아이 엄마 안 바꿨어 컴온! 컴온! 컴온! 컴온! 컴온! 컴온! 우리가 <목소리나> 갓소 <목소리나> <목소리나> 치킨 맛게응 파는 도있아응어이거기 응. 응.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이고 토걸토못토진나바 토바, 마바 토바, 토바, 토바, 토바, 토바, 토바, 토바, 토바, 토바, 토바, 토바, 토어 엄마 토자 엄마